니블러 이또 흡입이 가능해서 가까이 가면 안돼요 우와 날아간다 진짜 역대급으로 쓰죠 어? 우와 뭐야? 이게 어벤져스야? <웃음>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자 드디어 반반의 유치원 챕터3 페이즈1이 막바지에 왔는데요 바로 니블러와의 대결이 끝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챕터3의 페이즈2 새로운 트레일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버격이님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Let's get it. 자 영상 시작합니다 야 이제 니블러를 만나러 주인공이 잘 준비를 하고 있는거죠 자 자장가가 울려 퍼집니다 눈을 감은 주인공 끝판왕 보스가 있는 이 구덩이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드디어 도착을 했고 자 이제 끝판왕 보스가 무섭게 달려옵니다 야 근데 진짜 끝판왕 보스가 엄청 세요 이번 보스가 역대급으로 셉니다 진짜 자 달려오는 리블러 그냥 기둥은 그냥 파괴버리죠 자 드론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거를 리블러를 유인을 해서 기둥을 박살내게 합니다 자 주인공 계속해서 유인을 하고 오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자 드론이 진짜 많죠 자 기둥 하나 더 파괴하게 하고 기둥을 파괴하게 해서 빨려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건가 자 일단 주인공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오오오 너무 빨라 야, 만약에 진짜 니블러가 제 앞에 서있었으면 저 바로 기절했을 것 같아요 자 오온다 와야 코치피클즈랑 차원이 다른 힘이죠 그냥 날아갑니다 와. 자, 자, 자, 자, 계속해서 쫓아오는 이블로 이제 본편 시작입니다. 자. 오이고. 이블로이또 흡입이 가능해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우와, 날라간다 진짜 역대급으로쓰죠 오? 시작... 어? 우와, 뭐야? 야, 어벤져스야? <웃음> 야, 코치 피클즈 살아있었구나. 야, 코치 피클즈들, 이블로 야. 오! 트레일러로 손을 막아버렸습니다. 야, 코치 피클즈도 만만치 않구나. 야, 이거, 약간 어, 어벤져스 같은데? 야, 근데 진짜 멋있게 등장했다. 야, 이번 편 진짜 역대급인데요? 자, 니블러를 봉인시키는 주인공. 자, 드론으로, 오! 코한대 치고, 오케이. 야, 역시 코치라서 그런지, 굉장히 세네 뭐 캡틴 아메리카야 야 진짜 셉니다자 드론으로 오한대 쳐주고 트레일러로 손 맞게 하고 야 콤보를 잘하네 야 몸빵 당하는 코치피클즈 오어떻게오 올렸다 코치피클즈가 코로 손을 올리고 와 이번 편 진짜 역대급입니다 와 이게 와야 대박인게 아 꼬치 피클즈 등장할 때 진짜 무슨 어벤져스 보는 줄 알았어 이때 주인공이 위기에 몰렸을 때자 계속해서 쫓아오는 리블러가 자, 이제 주인공을 잡으려고 하죠 자 이때 와딱 날라가고 3살 치면서 와, 야 미쳤다 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무슨 파워레인저 마냥 등에 태우고 조정하면서 싸우죠 자 드론으로 컴보 농구 날리고 코치피클즈가 코로 때린 다음에 트레일러로 손을 묶고 야 진짜 똑똑하다 이게 코치피클즈가 힘도 센데 머리까지 똑똑해서 니블러의 적수가 잠깐은 됐어요 잠깐은 됐는데 야 니블러가 그만큼 엄청 세가지고 아직 상대가 안되는거야 코치피클즈도 주인공을 그때 계속 실험했던거지 니블러 최종 보스가 너무 세다보니까 너가 거기에서 니블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테스트해보겠다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본거 같아요 헌터팀들한테 도망을 쳐가지고 결국에 살아남아서 다시 도와주는 내용이었던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와 진짜 감동 자 잡혔어 자 코를 올려주고 리블러는 코치피클즈를 잡아먹겠죠? 결국에 코치피클즈가 희생을 하며 영생끝이 납니다 야 이번편이 진짜 스토리 역대급이었어 진짜로 와 코치 피클즈가 모든 운동부들의 코치였던 거 아니에요? 모든 애들을 다 보살피며 좀 케어해주는 그런 착한 선생님이었는데 이런 애들을 다 납치해버리고 괴물로 만들어버린 그 원흉이 니블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셌던 그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코치 피클즈가 그나마 제정신을 유지한 상태로 주인공을 도와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와 진짜 다음에 제발 코치 피클즈야 잡아먹히지 마라.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페이즈 1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버격이님이 바로 페이즈 2 트레일러를 바로 내주셨거든요 그거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자 해석할게 너무 많아요 자 영상 시작합니다 야분들이 뭐야 이게 어? 분이뭐 이렇게 많아? 여이 뭐야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 오, 이거 뭐야? 무슨 캐릭터야, 이게?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죠? 왕관을 쓴? 사마귀? 뭐지? Don't be afraid. He's kind. 겁먹지 말래요. 그는 착하대요. 착하다고? 착하다고 한것 중에 착한 몬스터가 있었나요? 없었죠? 자, 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분명. 야, 진짜 시리즈마다 역대급을 찍어내는 버격이님. 볼링공인가? 거울이 있고요 오! 파란색 버전 나왔다. 약간 이번에는 전편이 이제 운동부 애들의 이야기였다면. 오, 뭐야! 나왔다. 오! 약간 동물 같은데요? 다들? 동물 곤충? 약간 생명? 오 계속해서 뭐 어디론가 갑니다. 심연속으로 오 나왔다. 아 약간 벌레 같은데? 그쵸? 이 친구는 약간 포유류 그런 것 같아요. 자 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뭐야 뭐야 뭐야 자이 사마귀 친구들 계속해서 뭐 이어집니다. 오 강아지 뿌삐손? 오호호호 야, 뭐야 이게? 너무 많은데요? 야, 이거 걷잡을 수 없이 규모가 너무 커지는데? 자, 여러분 보셨나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는데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1페이지에 끝판은 리블러 앞에 무슨 시금치 같은 초록색 괴물이 추가가 됐는데 일단 다리 길이보다 팔 길이가 더 길어서 무슨 긴팔 원숭이 마냥 팔로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남납 옆에 주황색 무슨 날라다니는 여왕 벌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지 이 친구는 일단 벌레 같아요 벌레 같은데 이 친구가 약간 왕관을 쓴 걸로 봐서 약간 여왕 벌 뭔가 조종할 수 있는 코치 피클즈 같은데 좀 나쁜 역할일 것 같아요 뭔가 딱 봐도 코치피클즈는 우리의 영웅이었죠 그리고 코치피클즈 위에 올라탄 친구 원숭이 고릴라 같은 친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친구도 뭔가 코치피클즈 위에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좀 착한 역할이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아까 그 포유류 강아지 뽀삐손딱 보여준 그 친구가 토드스터 뒤에 있네요 근데 뿔이 두개 달려있고 눈이 네 개야 멋있습니다. 이 몬스터들이 자 가운데 있는 여왕과 보스가 날아다닐 수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게임이 빡셀것 같습니다. 야 너무 기대되네요. 진짜 근데 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음 영상을 보고 좀 아, 오늘 영상 진짜 제가 본 버격인 영상 중에서 가장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빨리 영상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